보다 마이너라 그죠 네, 지금 오십원 다다 치유 되신 거예요 지금. 네, 안 되는 하루만에 안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한 방에 다 끝나신 거예요. 마사지는 그 지금 어쨌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원래 교육 을수할수 네. 네.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아직 교육 받을 정도로 생각은 좀 없으신 거고 당장 그절당장 네. 제가 이거를 이번 네. 경험을 해보고 네. 네. 아, 이 교육을 받아서 네. 한번 중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받을 네. 수 있겠죠. 네. This client wants to get massage l e s s o n but wants to try to get massage first and try to massage to a massage exchange member based on what he got massage from me.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받게 되신다면 그 받으려는 목적은 어떤 부합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취미로 할 수도 있고 어... 그냥 취미로 하는거죠. 취미로 네. 네. 주변사람들한테. 네, 네. 그렇죠. 네, 마사지에 대한 사실은 네. 예전부터 스포츠 마사지에 대한 네. 관심이 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스포츠 마사지를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네.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 인터넷을 찾다가 네. 보니 네. 이렇게 또들어가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둘러보고 뭐 관심을 좀 가지게 됐죠. 음...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배워서 취 그냥 부업이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셨잖아요 네. 예? 그럼 취미를 만약에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뭐 예? 그렇죠 뭐예 그러면은 그 대상은 뭐 지금 혹시 결혼 하신아 네. 아, 그러면 네. 와이프한테? 그렇죠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뭐, 네. 뭐 친구가 네. 될 수도 있고 뭐. 네 사실 어, 부업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본인이 배우는 것보다 와이프가 배우게 해 가지고 네. 와이프가 나한테 맨날 마사지를 아. 해 주게 이렇게 하는게 더어 이득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일단은 본인이 배우셔가지고 와이프한테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. 음. 그렇게 하면 본인이 또 맨날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게 더 본인의 목적이신요 내가 어 내가 배워서 그렇죠. 배워서, 회판 때 해주는 게 네. 오히려 뭐 그게 더 네. 목적이라고 보면 아, 될것 같아요. 그러세요? 같고. 어 네. 본인이 받, 받으시는 것보다 네. 좀 음, 해주는 것이. 그 사실 것은, 이게 네. 뭐 모르겠지만 네. 그래도 나중에 퇴직을 하고서 네. 뭔가 해야 되고 되는 돼야 된다면 네. 또할 수도 있겠죠. 네. 그때 상황이 네. 되면. 네네. 네. 퇴직하고 나이 좀 들, 들으면서도. 할수 있는 게 그게 마사지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좀 그런 글을 좀 많이 올렸는데 네. 사실상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어 거기에 대한 영상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아 그, 보신 적은 없... 지금 마사지 시작하는데요 마사지 중에는 말을 하시면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. 조용히 받으시고요. 궁금하신 점은 끝나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받으시다 아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. 덥거나 추우시면 말씀하시고요. 처음에 10분 정도는 건식으로 들어갑니다. 지금 이 어깨를 보면 이 어깨가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. 이 음. 정도밖에 안내려가잖요더 음. 더 누르면 아프죠. 땡기네요. 음. 그런데 여기는 지금 툭툭 쭉동... 내려가잖아요, 이렇게. 그렇죠. 응, 응. 여기 지금 50견이 발생하신 거예요. 응. 여기 위주로 좀 풀어드릴 겁니다. 통증이 원래 있나요 네 통증이 원래 오나요 네못 참을 것 같은 거 말씀하세요 네. 그거보다 많이 내려갔지. 오다 치유 되신 거예요 지금. 네. 안 되는 하루만에 안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오늘 한 방에 다 끝나신 거예요.